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손님이 오셨는데 그 머리 스타일이 많이 뜨신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머리를 길른다고 하시더라고요그 전에 반삭을 했었고 그 반삭한 머리에서 머리가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자란거예요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좀 들어서 머리 옆에 붙이는 머리 자르는 머리를 좀 이렇게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모로 좀 짧은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모이칸 어, 모이칸을 한번 정리하듯이 어차피 길르실 뿐이라 전통 모이칸으로 치기에는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고 윗부분도 많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라서 전통 모이칸 치기는 좀 그러니까 정리하듯이 하는 어떤 모이칸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한번 보시고 네 조금 한번 따라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어, 모이칸 스타일이긴 한데 그 모이칸 스타일 자체를 너무 전통 그 모이칸으로 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길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님들 어쨌든 말을 많이 듣고 머리를 자르는 걸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통 모이칸이 아닌 약간의 어떤 응용해서 살짝 그 모이칸을 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따라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리하듯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지금 머리 자체가 난장판이잖아. 네. <웃음> 머리 자라는 동안이라서 아마 좀그럴거야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이 부분을 좀 약간 좀쳐가지고 이렇게 라인 쪽을 치고, 위쪽을 살려서 수만 좀 정해주고, 리 네. 뒤도 마찬가지로 좀쳐주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머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a y 이 k a y o k 이 y Okay. Okay. Okay. o k a 자 오늘 모이칸을 칠 겁니다. 모이칸을 치는데 중요한 건 머리가 많이 뜨죠. 머리 많이 뜨고 중요한 건 옆에 같은 경우를 좀 약간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뭐 각도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정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가 많이 뜨고요.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이제 자라는 머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머리 자체가 좀 많이 이게막속구쳤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머리를 제가 오늘 모이칸이라는 머리를 한번 잘라 드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옆에 머리를 너무 하얗게 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길른다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6mm 정도를 껴가지고요. 6mm에서 여기 이탭 돌려서 2mm까지 맞춰서 거의 8mm인데 거의 조금 눌러서 쳐가지고 7mm 정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초보용사 분들은 너무 머리 자체를 너무 바싹 치면은 나중에 그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요정도 7mm, 8mm 정도 해서 옆에를 그냥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라인을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지는 부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올려주세요. 오늘 조금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쳐주시고 옆에 옆에 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어포인트 밑에 쪽으로 또그 부분도 약간 똑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쭉 올려주세요 이렇게 대신 대신 두상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쳐서 그대로 올려주는 거 일자로 조금 뜨더라도 내 손이 내 클리퍼가 조금 뜨더라도 약간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시고요 두 상대로, 두 상대로 이럴 쭉 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 까맣게 되고 하얗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푹 파여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위험한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아, 저는 이제 0.8mm로 하지만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2.0으로 해서 그대로 살짝 70도에서 80도 들어서 그냥 쭉쭉 90도 그쵸? 90도로 해서 쭉쭉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던 그 뒤쪽에 라인 이귓바퀴 위쪽을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필수예요 정확하게 미용사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맨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쪽 부분 위쪽을 잘못 자르거나 위쪽 이 부분을 많이 안 자르고 보내드리면 손님들이 좀안 좋다고 맨날 하시니까 그 부분은 2.0으로 해서 살살 해서 그 부분 라인을 정확하게 따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쪽은 90도로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꼭 자르고 나서 거울을 한번 보시는 것도 센스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요정도 잘랐으면 자 이런식으로 흠없이 일자로 다 잘라내는 어떤 그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 이 위쪽 머리 같은 경우를 위쪽 머리 같은 경우를 살짝 들어가게 쳐서 약간 모이칸스럽게 만들겁니다 네, 일단 스포츠가 아니라 모이칸이니까 한번 보시고 자 바로 왼쪽 부분인데요 왼쪽 부분은 햇빛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돌렸습니다 자. 이쪽 그 똑같이 8mm 아 8mm로 이렇게 돌려서 6mm 2mm 해서 8mm 돌리고요 그대로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이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둥, 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서 해 전체적으로 90도로 쭉쭉 해서 두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일자인 분들은 간, 괜찮은데. 어, 둥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잘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빗하고 가위하고 치거나 가위하고, 아 저기, 클리퍼랑 칠 거예요. 클리퍼랑 빗 가위랑 합쳐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통 너무 두 상대로 움직이게 되면 큰 낭패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귓바퀴 위에 라인은 약간 라인을 살짝 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귀에 닿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 부분은 절대 좀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오고 안 오고가 있어요. 손님들이. 깔끔하냐, 안 깔끔하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8mm, 7mm. 8mm같은 7mm로 살짝 이렇게 두상 따라서 결 따라서 살짝 이렇게 올려주셔야죠. 어차피 이분은 길를 머리예요 길를 머리인데 제가 모이칸을 간단하게 치는 방법으로 해서 길를 수 있게 어차피 지금 옆머리가 너무 튀어나와서 그 부분들을 뜨는 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자르는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약간 이렇게 해서 90도로 사에서 올라가고 여기서는 7,80도 치다가 위쪽에는 90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라인은 맞춰야 되니까 요즘에는 뭐안 봐도 거울을 안 보고 쳐도 저같은 경우는 좀 치긴 치는데 일단 손님들은 그 구독자분들은 좀 약간 이렇게 초보명사 분들은 거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거울을 많이 봐서 그 손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왜그 부분을 마음에 안들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센스예요. 약간 이렇게 거울을 많이 쳐다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뒤쪽 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8mm인데 7mm처럼 밀어드는 리 거예요. 쭉 올려서 이쪽 짱구머리쪽 까지만 살짝 올려주세요. 어차피 기른다고 했으니까 모이칸도 모이칸이지만 그 손님들이 기르려고 하는 그거를 좀 빼줘야지 정상이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다음에 약간 2mm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이렇게 거의 80도, 70도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늘 영상을 같이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어, 금방 이렇게 잘르게끔될 거예요. 저 지금 천천히 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는 2mm. 2 m m 도 살살 이렇게 밀어주세요. 7, 80도로 살짝살짝 살짝 정리해주세요. 다음 2mm로 밑에 라인 살짝 튀어나온 것들 정리해주시고 바로 라인을 좀 이렇게 따주시는거죠. 그 라인을 너무 이렇게 파도 안돼요 약간 똑같이 나오는 머리에서 약간 정리를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깔끔하죠. 다음은 이제 라인 쪽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옆에 같은 경우가 거의 군인처럼 되어 있어 머리가 길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위는 정리 안 했고 옆 라인 같은 경우 붙이게끔 하려면 지금 저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가이질 하는 법에서 약간 이런 싱글링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눌러주는 거죠 살짝 그래서 귀 라인 쪽에서 살짝 떠가지고 그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고 거울 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끝 쪽을 그리고 중요한 건 길르기 때문에 모이칸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원래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안 치고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를 살리면 되죠 위를 살리면 되죠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라 어느 목 목적을 두고 잘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오늘 모이칸이긴 하지만 길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러면. 그, 길를 때에 어떻게 길르는지도 손님들한테 정확하게 상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는 용사가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옆에를 라인을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은 윗라인 같은 경우는 자를 건 없지만 끝에 라인을 살짝 해 주시는 거예요. 가위를, 보통 이거는 저만의 어떤 팁이긴 한데, 가위, 이게 틴닝 숟가이랑 일반 가위, 장가위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껴서 밑에는 수술치고 끝은 날리는 거죠 가위질 그죠 싱글링을 잘하면 윗머리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물을 살짝 뿌려주시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위랑 가위를 두 개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틴닝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숙치는 가위랑 일반 장가위를 같이 해서 이 머리를 같이 라인을 살짝 이렇게 툭툭 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수술 쳐져가지고 얄쌍하게 나올 것이고, 위에 부분은 끝을 날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죠. 그러면 두번 같이 할수 있는 입장에서 한 번만 해도 끝나는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그 둘. 다음에,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이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길이도 안 잘리고 라인도 서고 그러면 깔끔하죠. 이렇게 치시면 될것 같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보통 길른다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모이칸이긴 한데 중요한 건 밑에 라인이 끝쪽이 삐쭉삐져나온 것만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커트를 이런 식으로 잘라드리면 되죠. 끝에를 살짝 그래서 이런 싱글링은 언제 어디서든 들어가니까 그건 꼭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머리선이, 모이칸는 뒷머리선이 원래 생명이에요. 이렇게 길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길르는 쪽에 모이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나이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그 어때? 훨씬 낫지? 네. 어,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조금 더, 어, 나 짧아도 되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스크래치도 파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얼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 같은 경우 살짝 이렇게 말려서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자를 것도 아니고 살짝 크지? 약간 많이 자를 것도 아니고 이제 길러야 되니까 모이칸을 손질하는 법을 살짝 알려주면 그 부분에 또 손님한테는 땡큐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나중에 조금 더네가더 해서 뭘 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 저걸 하는 거지.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거 이렇게 파가지고, 어? 네. 파서 이렇게 깔끔하게 치는 사람들 있잖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나중에. 그거 잘 어울려. 근데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길를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머리를 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왁스. 우리가 보통 왁스를 하잖아. 네. 그 왁스를 할때 거의 대부분이 딱 잡고, 이 왁스를 바른 상태에서 끝에. 머리 끝부분만 살짝 너,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어, 이렇게 끝에 쪽을 살짝 이렇게 만져주면 돼 두피 안쪽으로 바를 필요 없어 절대 이렇게 어때 네, 이렇게 어 그래서 옆에 라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자르고 싶어 사실은 그렇지만 이걸 자르게 되면은 머리못 길러 네. 근데 머리가 어떤 모양이든 만약에 이렇게 잘라놓으면 스포츠가 되잖아 네. 그러면 군인스러울 수밖에 없잖아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살짝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돼이렇게 살짝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음.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는 이제 손님들이 해야 될 이, 입장이야 우리가 봤을 땐 어? 너가, 내가 스타일을 만들어 줬을 땐 정확하게 바르고 다녀야 되잖아 그런 음. 부분들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다니면 내가 봤을 때뭐 약간 좀들어오면서 깔끔하지 이렇게 오케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모이칸을다 잘랐고요. 보통 라인적으로 잘 파진 것 같고 지금 뒷라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굴곡이 생겨 가지고 머리가 튀어나온 부분 있고 죽는 여기가 막 죽어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치면은 조금 하얗게 되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이칸이다 됐습니다. 깔끔하시네요. 네. 초보명사 화이팅! 아, 네 오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일단 그 약간 이런 모이칸 같은 경우는 윗머리를 이렇게 바싹 치면서 이렇게 이렇게 V라인으로 올라가는게 맞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어떤 모이칸 같은 경우는 길르지 않고 약간 그 운동이나 이렇게 열심히 좀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취향이긴 한데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자른 머리는 분명히 길르시려고 하고 그길르시려고 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에서 어, 모이칸을 추천을 해서 약간 라인을 살짝만 잡아줬고 옆에 라인 같은 경우는 너무 자르게 되면 못길르니까 어떤 전통 모이칸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옆 라인을 좀 치대 옆에를 좀 많이 치대 어, 위쪽을 좀 정리하면서 살짝 붙여주는 스타일로 우리가 미용사 초보 미용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예, 그 손님도 이해하기 빠르고. 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스타일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분명히 지금 투 가위, 약간 가위를 두 개를 들고 머리를 자르는 걸 보여드렸는데, 어, 그 부분은 좀 어서 이렇게 누가 자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르던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욕한 칠때 그런 식으로 두 개의 가위를 같이 연결한다면, 어, 뭐, 가위 붙어 있는 가위도 나름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저처럼 가위와 빛에, 가위끼리, 그러니까 틴닝하고, 일반 장가이랑 같이 붙여서 머리를 자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좀 가볍고 질감 처리 확실히 좋고요. 예, 많이 자르실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좋겠죠? 예, 너무 좀 느리게 자르는 것보다 두개두 두 번에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그걸로 한 번에 가는 것도 훨씬 편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약간 팁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오늘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초보 영상. 화이팅! 다음 주에 뵈요. 감사합니다.